이걸 왜얼 거야 얼굴 그거 사라고 웃기지만. 아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맞으면 어떡 하냐. 아 미친놈아 진짜! 한아닌시죠콩 아, 심하잖아 진짜로. <뢰쳐> 아 이게 게임이야고 이게! 아 지금은 안 합치는데 야나 지금 올렸잖아 아니 나 지금 올렸는데? 야 잠깐 기다려 <웃음> 아니 야나 올리는 거 눌렀어 <웃음> 올리는 거 누르는 거 봤죠? 아니 나빈결 눌렀어 아 <웃음> 레전드 상장 한번 뜨면은 이겨용 3, 이겨용 레몬도 사게 영림도 생각해볼게요 예를 그러니까 뭐. 들아 다음 턴에 업하면서 뭐 새끼 불근용 한개더 나오고, 아이씨, 그? <웃음> 족됐다. <웃음> <웃음> 도망가자. 소질이 야. 아이씨. 슈는 진짜 얼마만에 뽑아보냐 정확하게 말하면 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왜 애호가 같은 걸안 써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40짜리 애호가가 있어 애호가 아니어도 뭐 그냥 명인 같은 거 40짜리 명인 같은 게 있어요 명인같은게 한 대를 똑 때려 그래서 뭐뭐 천보를 까든지 뭐한개센 거를 잡든지 해도 이게 그니까 스킨 그냥 골고루 데미지만 주잖아요 네, 마지막에 막 야수는 야수는 이길만해 야수는 이길만해 요거 사서 안되면 총알 하나 버리자 작은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자 가자 이거다 이것이 스나이퍼 그렇지, 오케이. 이기왕률 85%. 가자. 한번 죽을 때마다 6발씩 좀. 아, 미친. 최악으로 긁었어. 괜찮아, 괜찮아. 히드라 일단 잡고, 그렇지. 그렇지. 뭐 이걸 내가 외야 하는데 해 아, 잠깐 이거 진거 같은데, 무슨 굴 다시 한번, 무슨 굴 와... 운 좋았다. <목소리> 야, 운 좋았다. 느저스보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얘가 살아나면은 얘는 두번 쓰잖아. 근데 안 살아나면 어쩔 수없어 무조건 여기 쓰는구나, 여기 여깄수는. 쓰는구 공군 왜 뽑았냐고, 이거 버프 줄래. 얘가 한타 맞출지 몰랐으니까. 근데 얘 되게 잘 뽑았네. 황금 마, 0%를 왜 지는데, 내가! 아, 또 시작이야! 아니, 적당 포텐 지라멜... 수학을 안 배웠나?